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뿐더러 일단 지형상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거 연구 다 하고 뭐 수입을 하더라도 이런 자원들이 있죠 최상위 자원들이 너무 비싸요 무역으로 가져오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웬만한 연구 마무리하고 한 6레벨이나 7레벨 정도의 그 하우스를 보는 것까지만 만족을 하고 게임을 종료해야될것 같아요.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 어찌 됐건 이번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돈을 좀 많이 벌어 볼까요? 여기 뱅크가 있네요. 참고로 이 뱅크란 녀석이 좀 골때리는데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가 최대한 많이 지어서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몇 개를 좀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모자르죠. 집이 모자르기 때문에 좀 음, 확장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느정도 만드는게 좋을까? 일단 이쪽에다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도 한번 지어보죠. 아 여기는 너무 지역이 좋다 그쵸? 너무 지역이 좋기 때문에 다른데다 지어야 될것같아 어디가 좋을까요? 그냥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다 지읍시다. 자 하나 둘이 정도 지어볼게요. 자, 갑자기 페이퍼메이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페이퍼메이커라는 게뭐 대략 짐작은 가시겠지만 나무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건물이에요. 자, 이 아이는 정말 중요한 건물이어서 이쪽에다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만이죠? 철보다는 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에 좀 신경을 쓸게요. 어 벌써 완료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수익을 올려주는 걸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산업, 산업 생산량 올려주는 걸 연구를 할게요 자이 아이 있죠? 이제는 철광석보다는 나무를 좀더 신경 쓸게요 자 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개수는 한 1000개 정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도구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여기는 있걸 잠깐 끄도록 할게요. 나중에 모자르면 그때 재가동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지켜봅시다. 나무를 열심히 수입하다 보면 여기는 사용량이 회복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빨리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퍼메이커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있겠죠? 여기에 페이퍼메이커를 선택해서 이 녀석을 또 만들어볼게요.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빵가게 업그레이드 시킨 데도 중요한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녀석은 꼭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커리 이거 좀만 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이죠. 이쪽에다가 몇 개만 좀더 지어줄게요.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놓고 인벤터의 워크샵은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아마 그철 가지고 이 연구 수치 올려주는 건데 저희가 급할 리가 없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릴게요. 페이퍼메이커가 또 나왔죠? 그런데 두 개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약물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메리슨 메이커 있죠? 이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죠? 자 5레벨! 5레벨 달성했어요. 몇개 좋은 건물들만 제공을 하면 5레벨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웨어하우스도 중요하고요. 이쪽에 아마 웨어하우스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지어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다 지을까?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음.. 또 괜찮은 게 있나요? 자, 없죠? 한바퀴 더 돌리고.. 괜찮은 거 있나요? 어, 와이드 카드 있죠. 자, 와이드 카드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서 로직틱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하나를 부수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거 없애겠습니다. 자, 이동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와이드 카드에서 로직 틱 있죠? 이거를 좀 챙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타겟을 어, 여기다가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400명 정도 다 돼가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비스 와일드 카드 중에 제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도 일단 베이커리를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로직틱이죠, 그쵸? 음, 그래 베이커리를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자, 이쪽에도 하나 더 짓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좀더 많이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좀 찾아볼게요 은행 은행 서비스 와일드 카드는 없죠 또베이커이 나왔다 음.. 어찌하면 좋을까? 아.. 잠깐만 초콜이키어 이거를 구매를 해야겠어요 이 녀석도 고티어 건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쓸게요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긴 하나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음 없고요. 한 바퀴 더 돌리고 그래야 트레이딩 컴퍼니 이거 필요합니다.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도 필요하고요. 잠깐만 이러면 필요 거좀 버려야겠는데? 이거 버립시다. 이게 필요 없어요. 자그 다음에 아이고 지나갔다. 한번더 돌립시다. 자 계속 돌려서 괜찮은 게 나올 때까지 뭐 확인해 보고요. 하나 나왔죠? 자이 아이를 한두개 정도만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와이드 카드 또 떴죠? 이거 구매합시다. 그리고 한번더 열고 아 원하는 게안 나왔죠? 그럼 와이드 카드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노직틱하고 웨어하우스를 같이 찍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있지? 여기 질수 있나? 못 짓죠? 지었나 잠깐만 이상한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시 내려놓고 와이드카드 다시 눈 나면 노직틱 자 이쪽에다 건설을 시켜놓을게요 어? 못 지은 것 같죠? 잉? 사라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수상하죠? 내 카드 날린 건 아니겠지? 야 머리 아픈데? 자 이럴 때 뱅크하고 와이너리 당연히 구매하고요. 아 이거 왠지 카드 날라간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프죠?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감안합시다. 아,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뱅크를 하나 더 지읍시다. 돈 벌어야 돼 우리. 일단 이쪽에 옆에다 짓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와이너리는 이쪽에다 지을게요. 음..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 일단 길을 좀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길을 이런 식으로 연결합시다. 트레이딩 컴페니하고 와이너리가 한번더 나오면 돼요. 아, 이거 중요하죠? 구매하고 한번더 돌리고 원하는 게안 나왔죠? 돌려요. 와일드 카드하고 웨어하우스 이두 개는 구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주변에도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여기다 찍겠습니다 로직틱은 좀 상황 봐서 지을게요. 와이드 카드. 이건 아낄게요. 아끼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이거 말고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아 나왔다 트레이딩 컴퍼니자이 아이를 바로 옆에다 지어줄게요 여기서는 포도를 수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나무가 계속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죠 좋은 징조예요 물론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좀 여러 개 찍는 건데 일단 이게 좀 효과를 봐야 됩니다 저희 사람이 많이 부족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순차적으로 지어지기를 한번 지켜볼게요. 야 이런 거안좋니 지워봅시다. 자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없죠? 없어요. 뱅크 자 뱅크는 중요하니까 또 구매를 하고 아, 돈이 벌릴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어, 이쪽 좋네요. 이쪽에다 하나 지어볼게요. 이렇게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돼요. 자, 다운그레드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기 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노력을 합시다. 아마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어떻게든 되긴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힘내보고 자, 이거 완성됐죠? 좋아요. 여기 여서 브레드 석탄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밀가루, 파우더 자,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가 있나? 음 와이너리 나왔죠? 자 와이너리 한번 신경 쓸게요. 이 아이는 아마 자리 때문에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우선순위 둘다 올리고 여기서 자 와인을 수입하는 게아니야 원재료를 수입해야겠죠? 그레이프라고 있어요. 포도 포도 싸죠? 자 이거 한 600개 정도 수입을 하도록 할게요. 돈 많이 나갈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또한 바퀴 돌립시다. 음, 와이너릭? 아, 고민이죠. 이 티어에서 제공할 만한 게 와인하고 옷밖에 없어요. 이두 개만 신경 쓸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포기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와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가지고 있고요. 아니다 팝시다. 어차피 시간도 남아도는데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팔아버리고 그리고 와이너리 있죠? 얘를 더 지을게요.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나만 어허 자리가 안 좋네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다 지어야겠죠? 여기다 을게요자 우선순 올리고 길이 이쪽이죠?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리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두 종류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벌꿀 있죠? 이 벌꿀, 비어, 비어 만드는 것도 나중에 없애던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의자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거 재가동 시킨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포도가 150개 나 있고요. 나중에 이쪽에도 로직틱을 하나 만들면 될거예요 이렇게 되나? 이쪽에도 로직틱이 있긴 한데 여기에 울이 있다고? 잠깐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음... 포도를 선택합시다 아니면 와인을 선택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봅시다 남는 일꾼 아직도 많죠? 그러면, 조금만 더, 건설을 합시다. 여기서 필요한 게, 이두 개죠? 페이퍼메이커. 아, 어, 음, 잠깐만요. 이거 버리고, 이세 개를 구입할게요. 페이퍼메이커는 나중에 하나만 운용하면 되니까, 일단 초반에 3개 정도 빡세게 운영을 시키고 다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종료 시키면 돼요. 이게 생산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좀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을... 약간 위치가 애매모하긴 한데 그냥 내비둡시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면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집중을 할게요. 자 여기서도 필요한 게 없고요. 마켓 음 마켓은 좀 중요하죠. 이쪽도 마켓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마켓을 챙겨주긴 합시다. 여기다 챙겨줄까? 어, 이렇게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그 좋네. 그래요, 이렇게 지읍시다. 자, 연구 완료됐고 이제 남은 거는 산업 생산량 20% 늘리는 거 이렇게 짚고 뱅크 나왔죠. 아, 뱅크 이런 거 챙겨줘야 되죠. 아, 이런 데 지우면 좋긴 한데 일단 여기다 짚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챙겨줄게요. 완성됐습니까? 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효율을 볼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 하나는 지금 포도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할게요. 와인이 생산되면 행복해지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와이드카드 아! 아 놓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웨어스 필요하고 아, 와일드 카드를 놓치다니 바보같았죠. 혹시 모르니까 베이커리는 좀더 지읍시다. 이쪽에다 지어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 되는지 확인하고 아, 이거 보세요. 자, 효율이 팍 올라가죠. 그래서 페이퍼가 필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일단 이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쪽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웬만한 거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됐어요. 기다릴게요 이제. 뱅크가 안 나오니까 슬프네요. 그쵸? 자 골랐고 아 이거 좀더 아.. 좀더 신경쓰고 싶다 얘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에 하나만 더 지읍시다 지금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거 아깝네 이쪽에는 더이상 지우면 안되겠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그럼 여기는 어때?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여기다 지읍시다. 됐어. 됐고. 또 빨리 건설해 주시고. 자 와인 몇 개입니까? 20개밖에 안 돼요? 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야 될것 같은데 페이퍼메이커 일단 그만 짓고 자 인더스트리 쪽을 좀 찾아볼게요 왜 왔어? 내비두고 자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여있죠마이너리하고이두개 피해야됩니다 스톱 자 필요 없는 거 버립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골드마인 필요 없고 골드 스멜터 그 용광로죠 필요 없고 민트 아 골드 가지고 돈으로 환산시켜 주는 건데 걸릴 그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와이너리 같이 구매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먹을 거좀 확인해 보고 한번더 데려와야 되나? 데려와야 되나? 머리 아프죠? 일단 베이커리 먼저 지읍시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지을게요. 됐고 자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올려줍시다. 좋네요. 그쵸? 자 이쪽에도 빵집이 있나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벽돌은 이제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벽돌이 거주 공간에 밖에 사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고 새로 지은 공간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없어요, 없어. 새집이 없어요, 새집이. 이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자, 차근차근 합시다. 여기도 나중에 마켓을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어, 와일드카드 좋고. 트레이딩 컴페니 이런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돌리고 와일드 카드 인더스트리 와일드 카드 이두개 챙겨주고 좋아요 좀만 힘냅시다 저희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근데 와인이 너무 빨리 많으죠 푼다 너 와인 맞나 와이너리 이렇게 하나 더 짚고 와인에 신경을 쓸게요. 한번더 돌리고 인더스트리 떴죠? 그리고 지금 자리 남아있으니까 자, 이미그레이션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호잇! 산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이너리! 여기다 지을게요 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잼스톤 마인 저희 주변에 보석 없죠? 주엘러 카드 아, 그.. 보석이 없잖아요 그쵸? 포기야 해 된다 자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계속 돌립시다 아! 뱅크! 아.. 뱅크.. 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텔러. 얘도 좀 필요하긴 해요. 이거 하나만 더 집시다. 어차피 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도구 만드는 거축단했기 때문에 아마 철광석이 계속 모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바로 시켜주고요. 자, 먹을 게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버텨야 됩니다. 자, 6레벨 도달했어요. 멋지네요. 그쵸? 좀만 힘낼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마켓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까?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건 없고 아, 메디신 메이커 그 약이 계속 부족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와이너리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아이고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었구나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기다려볼게요. 이거 되팔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타겟 지정 안됐니? 빵 그래 에헤좀 먼데다 해줄까? 자, 원데다 지정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니야. 굳이 안 해도 되구나. 자, 리무브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옮길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쪽도 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빵집 한번 찾아볼게요. 좋네요. 또만 남았고 자 효율성을 계속 올려주십시다 그리고 밀가루 몇개 남았는지 확인하고 지금 밀가루 없죠? 밀이 없네요. 큰일났네. 잠깐 밀가루 있나요? 밀가루 많아요. 밀이 부족하죠? 음...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거는 내비둬도 될것 같아요.